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하입니다옆떡 먹은 다음날 추천하는 헬리니 운동 루틴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소 주 4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루틴으로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 처음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공복 몸무게가 51kg에서 지금은 47kg까지 뺐어요 식단 일주일만 빡세게 하면 목표했던 45kg는 쉽게 갈것 같지만 저는 유지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먹을 거 먹으면서 천천히 뺍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칭으로 몸을 간단히 풀어줍니다 이틀 전 필라테스 여파로 온몸이 꽤나 뻐근했거든요 저는 어깨가 직각이고 잘 올라가는 편이라서 어깨를 내리는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양손에 6kg씩 덤벨을 들고 어깨를 으쓱으쓱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데드리프트는 3세트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봉 20kg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은 25kg씩 해서 총 13회 3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데드리프트로 엉덩이 자극을 한건 느껴보는데요 어, 저는 이 데드리프트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PT 쌤 없이 혼자 중량을 많이 치면 그 봉의 중심? 수평도 흔들리고 허리 나갈 것 같고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점을 찾을 수 있는 무게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어떨 때는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오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앞벅지에 자극이 오기도 해서 좀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푸쉬업은이 높이를 조절하면서 3세트 10회 실시합니다. 이 높이는 5칸, 3칸 아예 없이 이런 식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조절을 해요. 운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푸시업 3개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트로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상당 앉아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깨가 긴마리처럼 말리는 기분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등 근육 잡는 운동을 할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요 그 아까 처음에 했던 으쓱으쓱 스트레칭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1 5회 3세트 해줍니다 데드리프트 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졌던 동작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랩플다운할때등 후면 조이는 그 느낌을 잘 찾아서 좀 해결이 됐고 가장 이제 최고의 난제는 데드리프트로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력의 마지막 운동은 아웃타이로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옆쪽을 건드려 줄 건데요 이 운동의 매력은 혼자 할땐 너무 쉬웠는데 코칭을 받고 유난히 어려운 동작이라는 건데요 데드리프트나 레플다운은그 자극점 찾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동작이라면 이 운동은 다리 근육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확 벌리고 천천히 저항 주면서 오므려야 하는 그 순간이 제대로 맛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게 진짜 가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오히려 운동하고 오면 피곤하지 않을까? 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기 싫은 날이 있는데 오늘도 오기에 솔직히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막상 하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살도 안 찌더라고요. 제가 만 나이가 31살이고 한국에서 32살로 통용 되는 나이인데요. 이게 기초대사량이 젊을 때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똑같은 걸 해도 체력이 더 떨어지고 힘듦을 금방 느끼고 또이 체력이 떨어지면 멘탈이 좀 약해지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모로 악순환이더라고요 살도 먹는 쪽쪽 찌고요 저는 가뜩이나 자기관리하는데 예민한 사람이라서 제가 살찌는 꼴을 못봐요 요즘 제 모토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육을 만들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근육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을 좀안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평소에 하는 운동 루틴들을 헬린이분들이 쉽게 할수 있게끔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안녕!